어, 어. 뭐지? 어, 그래서 많이 놀랬어. 괜찮아. 내가 다시 달아줄게.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대통령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물건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물건으로 이 사람이 떠오르거나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물건이 떠오르거나 뭔가 본인을 대표하는 물건이나 공간이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고민을 며칠을 며 며칠 고민을 했어 며칠 고민하다가 어제 여자친구랑 타권이라는 영화를 뒤늦게 보러 갔어요 개봉한지 좀 되긴 했는데 마지막 장면에 타공판 있잖아요 타공판에 사진이 걸려 있는데 거기 아이디어 가 떠오른거야 내가 그래도 유튜브를 이렇게 에피소드를 이어 오면서 나를 대표했던 아니좀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시그니처 제품들을 타공판에다가 걸어놓으면은 이거 딱 재밌지 않을까 <목소리> 있잖아 여기 여기가 지금 거울이랑 배치가 되있긴 한데 그냥 흰 벽이에요 흰벽흰 흰 벽인데 여기다가 작업을 해 별로고. 타공판이랑 뭐 전구랑 좀 꾸밀 것들 사실 이거 우드컬러로 사려고 했는데 우드 컨트롤 컬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블랙으로 사긴 했는데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걸 좀 치워야 돼 이거 일단 다 뺍니다 다 빼고 타공판을 또 벽에다 덜고 책상을 타공판 밑으로 어, 일단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 꺼내줘야 또한 번씩 닦아주거든 이거 쌓인 먼지들은 딱한병 거리다 딱한병딱요 정도 공간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담겨 그런 공간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인테리어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하고 싶을 때는 확 하는 편이에요. 내가 막 이런 것들 사놓잖아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 막 두고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둘씩 갖다 놓다 보면은 의도하고 막 이게 잘 어울리네 저게 잘 어울리네 이게 아니라 내 취향에 맞는 걸 갖다 놓다 보면은 알아서 잘 어울리고 그런 게 있다. <목소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오케이 하나 잘았다 응. 짠. <웃음> 아, 너무 칙칙한가? <웃음> 오. 불러. <오. 웃음> 어딱 되는데? 머리에 안달랑달랑하네 안, 안, 안 그거 말고도 또 많이 샀어 요거 보드 막 패션 같은 거 설명할 때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잘라 올려놓고 이게 앞장 딱 박아두고 막 설명하는 거지 이 조명 이게 2 4 9 0 0원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키면은 짠 괜찮은데? 이또 공간을 밝혀주는 건 조명이거든요 어. 뭐지? <웃음> 어 그래서 많이 놀랬어 괜찮아 내가 다시 달아줄게 야쟤에떨어지는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속고보드여가지고 안에 그거 고무같은거 더 떼야되는데 큰일날뻔했다 이거 이거 가서 싸워야겠네 아 안 떨어졌어? 아씨 안 떨어졌네? <웃음> 여러분들도 이거 혹시나 집에 석고보드 이런거 달, 달 때는 요나사모드 앙카세트 사가지고 요거 다이소에 천원밖에 안하거든요? 나사가 안에서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거 앙카를 박아주면은 얘가 고정이 돼요 빈틈없이 여기다가 이제 나사를 꼽아주면은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어, 드릴 하나 없이 이렇게. 어머. 아 됐다. 우와나 지금 손이 드라이브로 맨손으로 하다 보니까 어, 손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타공판에다가 물건을 걸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기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맞다. 당근하러 가야 돼. 렌즈 맞죠? 네 갑자기 여기 당근하러 나온 게이걸 렌즈 사러 왔어요 렌즈 이게 지금 보시면 지금 팔을 쭉 뻗고 있는 거거든요 쭉 뻗고 있는데도 화각이 이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집에서 찍을 때도 되게 좁아 보이잖아 좀더 역동적인 영상 패션 같은 것도 좀더 참고할 수 있게 투자를 조금 했습니다 잘 나오나? 와... 이게 와이드 렌즈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해오면서 뭔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저를 기억하게 해줬던 조회수가 좀잘 나왔거나 나에게 의미 있는 아이템들 첫 번째는 또 치통영하면 빠질 수 없는 브랜드죠 투시의 새로 구매한 핑크색 캠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투시 아이템 되게 많지만 여기 뭐다걸 수는 없으니까 이 모자로다가 조금 그냥 장식처럼 이게 초에 이거를 막 쓰려고 산건 아니라서 왜 이거 골랐냐면 이 핑크색 FW에 좀 유행할 만한 컬러로 핑크랑 이 블루 컬러 두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즌을 나타낼 수 있는 컬러이면서 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핑크 컬러를 두면서 또 블루 컬러는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제가 소개했던 블루 컬러라서 그래서 어? 파란 모자가 있어서 넣어봤는데 하필 또 아디다스네? 또 아디다스가 지금 뭐 구찌, 발렌시아가 이런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뭐 웨일즈 보너, 최근에는 송포드 뮤트라는 아직은 조금 막덜 알려진 브랜드지만 좀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그런 브랜드랑도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아디다스가. 이제는 조금 아디다스의 시대가 돌아오지 않나. 그래서 마침 제가 지난주에 아디다스 매장 가가지고 롱슬립을 한번 입어봤어요 입어봤는데 괜찮더라고 어, 요 아디다스 로고가 다시는 안 예뻐 보일 줄 알았는데 요즘에 좀 다시 예뻐 보인다 그리고 그 아디다스가 발렌시아가 거랑 콜라보를 한 제품 중에 트랙 셋도이 있는데 그게 진짜 이쁘더라고요 핏이 진짜 발렌시아가 스타일로 굉장히 벌쾌하게 나와서 그 아디다스의 삼선 디테일이 더 예뻐 보이고 신고 있는 신발마저 발렌시아가 스타일로 신겨놨는데 너무 예쁜거예요그조합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솔직히 추리닝 300만원 주고 사실겁니까? No. 거기서 아이템을 사려고 하는게 아니라 핏을 가져가는게 그게 우리가 좀 유행을 대처해야할 자세다 가성비로 <웃음> 가성비 챙겨야죠 그래서 이 모자 두 개는 저를 대표하면서도 올 시즌을 좀 대표하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은 아오레가시의 택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의 진짜 아오레가시 미친놈이죠? 또통영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수많은 아오레가시 추천텐들 심지어 방탄소년단의 제이홉님유아마이홉님까지 입으셨던 그런 나비티셔츠 혹시 아니죠? 제제거보상은 제 원래 가 아무튼 아오레가씨도 진짜 치통령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렇게 걸어놓고 계속 계속 채워갈 거다 아 그리고 제가 또 아하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아오레가씨가 그 국내 첫 매장이 정식 매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웃음>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이 덕질을 하면 이렇게 <웃음> 성공한 덕구가 될수 있구나 대박이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해서 유튜브 인스타 계속해서 SNS에 노출했더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 여러분들도 좀 브랜딩을 할때 혼자 생각하지 말고 많은 곳에 뿌려라 내가 뭘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좋아그걸 뿌려야 알다 이겁니다 이거 말을 안 하면은 몰라요 확성기 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나오래가시 좋아한다 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크러쉬님의 From Midnight to Sunrise LP판입니다. 요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앨범 중에 하나인데 음악적으로나 스타일링적으로나 아니면 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막 영상 감도들 있잖아요 약간 스쓸스한 감성 그런 감성을 낼수 있었던 게이 크러쉬님의 앨범 뮤직비디오나 그런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든 좀 멋있어 보이려 하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요 앨범 하나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다음 주에 패션유튜버 뭐 호수님이 페스티벌 초청 받으셔가지고 따라가기로 했어 아마 그때도 영상을 찍어올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은 렌즈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가 이 카메라를 퇴사하기 전에 15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본체까지 해서 이거는 돈이 아까워서라도 해야겠다 휴대폰으로 찍었으면 중간에 그냥 접었을 수도 있는데 카메라를 샀기 때문에 지금까지 뽕을 뽑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물건 중에 하나다 얘도 이렇게 보관을 해두겠습니다 뭐 여기 더 들어갈 게 아마 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그냥 진짜 제 일상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다거나 그런 건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저는 인테리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혹시나 이렇게 저처럼 좀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집을 꾸민다든지 아니면 좀 유튜브를 하신다든지 인스타를 하신다든지 본인만의 그런 스타일을 계속해서 만들고 남들에게 노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유튜브를 하고 인스타를 열심히 하면서 느끼는 게왜 이제서야 했지? 이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 나는 못생겨서 안 돼. 나는 살쪄서 안 돼. 나는 옷을 못 입어서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늦어질 수 밖에 없어요 저도 하잖아요 저도 패션을 다루고 제 취향을 다루는데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제가 솔직히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영상을 하나 만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 능력이 아까워서 시작을 했을 뿐이니다 근데 이 영상편집 아무나 할수 있고 유튜브 아무나 할수 있어요 요즘에는 퍼스널 브랜딩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든 패션이든 뭐 운동이든 본인이 진짜 좋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남들에게 공유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